자, 2021년 6월 23일 도도 다다와의 수영전 도도 복수전 아유레 네. y 네. 3, 2, 1 예, 네. 도도는 첫 패는 앞으로 가습니다 다다는 지금 배영을 하고 있죠 네. 어, 앞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 집중은 빨리 가고 있는 다다 선수 배영원도 야 다다리 분들 야 이때 도도가 머리를 들고 과연 올라가느냐 말 것이냐 갑자기 도도가 머리 올리는 사이 확차고 나가는 다다 선수 배영원은 급 없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수전에도 과연 다 도도가 못 잡네 야 아쉽네요 역시 처음 같이 날아가는 그 다다 선수 아주 멋져 버렸습니다 다다 윈 자부동한 다들 수영장 실어 준비해 준비 잡고 준비 잡고 준비 잡고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것 시작 현재 스쿠어는 1대1 힘내라 힘내라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힘내 한져서 다시 다시 다시 음. 준비 시작 오오오! 오, 오. 김도현 선수, 노란 바지, 죠 김도현 선수, 청색 바지, 자, 노란 바지, 넘어갑니까 아니, 안뒷리리아주 버티고 있습니다 자 노란바지 휘둘리차기 아니 뭐야 이자 노란바지 스 한번만 더한마만더들어가자어 아들 들어왔으니까 2대1 자 1대0 엄마 들어오래 시 준비 됐습니까 시작 오 <웃음> h 아 너무 아쉽게 끝났네 1대1 마지막 준비 자잘 잡고 잘, 잘 잡고 잘 잡고 시작 힘들 내 아, 돌리기 야야야! 어너 왔다! 따라 씻다! 따라 씻다! 따라 씻다! <웃음> 현이 승와이대 <우와>, 일. <웃음> <웃음> 자소감이 어때? 졌어요. 아니 반칙이었어. <웃음> 무슨 반칙이했어요그래이 이도. 실를 미는 건데 기분 어때? 좋네요. 좋네요. 유윈 어? 어? 원순보스터 소원 누리시게요 갑자기 색특맞게 라스트 원? 오케이 마지막 한판 자 준비 됐습니까? 자 양선수 자잘잡고 준비 시작 아허 반칙하지 말고 이러면 치기 좋아 좋아 아 다시 야야야 <웃음> 자 이런 쉬시고두 선수 자 서로 간의 격내 어, 준비 격내 안해 격내 안해 격내 다시 차렷 마지막이나 서로 간에 격내 중성 어서 자리 잡고 준비 샥 아, 역시 형이가 이길 것이냐? 야! 아까 그 짠들이 동생에 밀어붙이기, 짠짠짠짠, 버티고 있어요. 뒤로 잡치기 들어가시냐? 밀어붙이기 하는 거냐? 아몰리고있어몰리고있어오 <웃음> 밀어치기 이야 우돌아리끼떨어진우 야! <웃음> 형아 승자차리 여러분 마지막 인사 한번더 해 자신 있습니까? 좋아 그러면 현이 각오 한마디 마지막 딱 이번 자신 각오 한마디 좋아쓰 들어갔고 이제 자 도도 각오 한마디 오케이 어떤, 어떤 작전을 쓸겁니까? 보세요 일단 현이는 어떤 작전을 쓸거예요 몰라 그래 같이 시작 아야, 아, 오, 코, 빠워, 어. 다시, 다시. 아, 굉장히 아쉬워한 우리 다다 선수. 러디, 착 아차, 돌리고, 돌리고. 오, 닥쳐. 이야이겼어현이이어어이어이야 멋졌습니다! 어서 이어서, 이이 아주 약전이 라스트 이 아, 아, 치게! 저싹지 <웃음> 너무 어 <갔다. 웃음> <웃음> <웃음> 빠졌어! 나 빠졌어. 나 빠졌어. <웃음> 아, <잘> 끝났어 아직 <웃음> 아직 안 끝났어 안안 빠졌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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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와, 야, 다니윈 으아, 윈윈나 가자, 엄마, 오래 이제.